이제 596쪽 그 손상건하지요. 그죠? 손상건하. 위에는 손괘 아래는 건괘예요그데 아래를 내꾀라고 하고 위를 외꾀라고하지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하늘이 있고 밖으로는 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늘 위에 바람이 싱싱 부는 거예요. 근데또 가만히 보시면 육사효 하나만 음효고 나머지는 전부 양효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는 집안으로 말하면 엄마 혼자에다가 남편도 남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혼자 계시고 또 아들 삼형제를 둔 그런 집안의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떨까요? 엄마가 빨래를 안 해주면 빨래가 이만큼 쌓일 거고, 밥안 해주면 밥을 쫄쫄 굶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의 입김이 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모여라라고 하면 다 모이는, 그래서 모일 축자, 쌓일 축자에서 소축계가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식단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으긴 해도 많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작을 소자 소축계가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축은 석계의 비필류 소축이라 아코로 수지의 소축이라니라 물상피부적 위치니에 치는 추기야오 우상친 비즉지 상축하니 소축소이 차비야람 죽은지 아니지즉지이라 이깨손상건하닌 거는 제상지 무리연을. 내거 순하님, 부축지 강거니 막여 순순이니, 위손소축고로 위축야람, 연이나 손은 음야라, 기체유순하님, 육능 이순순으로유기 강건이요 비능 비능역지지 아니함 축토지 수자야옴 우사이 이름 드비하야 이오양소열하님 특위는 특유 특유순지도야님 능축군양지지라시 위축야람 소축은 위이소축대하야 소축지재수하님 소축지사의수는 이음고야란, 단의전이육사축제양으로미성깨지의하고 불언이체하니, 개거기중자란 소축은 형하니 이룬 부르는 자석율세니란 양지기니 이기교이하면 즉 상추고이 성우하나니 양창이 음파순야란 고로 화욕 약음선 야음선 양창이면 불순야라 호로풀화님 불화즉풀응성우라 운지축취수미리나 이풀성우자는 자서교구야라 동북은 양방이요서 남은 음방이니 자음창구로 불화이 불룸서우람인관지하면 은기지흥니 대자사원구로 운교요. 거사이언구로 운자람. 죽양자는 사니 축지주야람. 소능역 삼회 꾀지명이라 이름이 북어 이양지학으로 기덕이 이손이 이비용 기상이 이풍이 목이라 손은 음야오 죽은 지지지의 야라 상손하건 하야 이음 추양허고오 괴유 육사 이르비오, 상하오양이 개위소 추구롬, 위소축이요. 오이음축양에 능개이 불름고하니 여기소축제수지상이요 내건 외손하며 이오계양으로 각거일계지중의 용서님 육한이 능중기지 육한이 능중하야 기지 득행지성이란 고로기점이 방득형통이란 연이나 축비 그기에 심미행고로 유미론 부룩 자석교지성이란 개비론은 음물이여 서교는 음방이라. 아자는 문왕자야람, 문왕이 연역거 유리하니, 시기족 위서방인인 정수축 지시야람, 서재득지적점역 여, 이 선운이라. 소축은 석괴의 비필유 소축이라 어, 지역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뒤에 가면 서계전이 있어요. 서계전은 지역 64개의 순서를 매긴 이유를 써놓은 글이에요. 그게 서계예요소축괘는그 서계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필유 소축이라 빗자는 친할빗자고 도울 빗자랬잖아요 사람들이 친하게 도우려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도우려고 하다 보면 모아지게 된단 말이지. 사람도 모아지고 돈도 모아지고 힘도 모아지고 모든 게다 모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는 반드시 축 모이는 바를 갖게 되더라 해가지 고로 수지이 소축이라 하니라 그래서 비께 다음에는 소축계를 놓게 됐다는 거예요. 물, 상, 비부, 즉, 위, 치니, 시는 추기하오. 물체가, 저런 물체는 여기 물자는 사람도 다 포함되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되고 저런 물건도 포함되고 동물, 식물도 다포함되 물, 상, 비부, 즉, 저런 물체가 서로 가까이 이렇게 따라 붙게 되면 위, 치니, 그 모아짐이 되니. 마치, 덩굴 식물이 나무에 이렇게 갈고 넘어가도 이파리에 그쪽으로, 그쪽으로 모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신는 축이야. 모인다는 것은, 뭐, 쌓을 축자, 모아진다는 거다. 이거죠. 우, 상, 진비제, 또, 서로 친하게 도와주고, 친하게 되게 되면, 지, 상, 축하니. 그 뜻이, 서로 모아지게 되니 쌓여지게 되니 소축 소이사이야라이 소축괴가 빛괴 다음에 오게 된 이유가 되더라. 이해되시겠죠? 축은 지안이이 축자는 쌓여진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굴러다니면 쌓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이라는 것은 그친다는 의미다. 이거. 그친다는 거니 지지추이다. 이 굴러가던 것이 딱 그치게 되면 거기서 쌓여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개울가에 가봐도 이 돌들도 굴러가다가 딱 서버리면 거기부터 돌이 쌓여서 이렇게 막혀버리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다. 이 괴, 이괴된 것을 가만히 보시자고요. 보면 손상 건하에 손괴가 위에 있고 건괴가 아래에 있어. 근데 원래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높은 데 있는 거잖아요. 속성이. 그래서 거는 제 상지물이어늘. 이 하늘이라는 것은 본래 저 위에 있는 물건이거나요. 내거 네, 손하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손 아래에 있으니. 손은 바람이됐잖아요 바람 밑에 있으니. 또는 나무 목자를 쓴다면 나무 밑에 있으니. 하늘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책상 밑에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늘상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부축지, 부축지 강건이 무릇축지 강건, 저 구세고 건장한 하늘의 기세를 쌓아놓고 그치게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곧마여 순순이니. 예, 손자도 겸손할 손자고 순자도 순할 순자야. 겸손하고 순하는 것만 순한 것보다 더한 게 없어요. 그 강한 남자는 누가 제압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위손소축고로이손 손순함이죠. 손자는 손순. 그러니까 부드러움. 손으로 그 인해서 쌓여진 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축이 되다요 쌓을 축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 손은 뭐예요? 오손통이 갖고 손깨를 저 위치 저 위에 가서 보면 손은 음방에 있을 거예요. 그죠? 음이에요. 손은 음이 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체 그 손깨의 그 체를 보면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유능 이손순으로 유기강건이오. 직 오직, 오직 손순함으로써 그 강건한 하늘을 유,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비능력 지지하라.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히 힘으로써 하늘을 이기는 건 아니다 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지는 게 이기는 거야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쩌가 힘이 세고 강한 게 아니고 부드러움으로 이 강하게 뚫쳐 나가려는 것을 감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소축의 원리예요. 그죠? 집 집안, 안에 집 안에 있는 소축의 원리. 그러니 축 축도지 소자예요. 이것은 축도의 작은 거예요. 쌓아, 쌓놓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대축이 있고 소축이 있어요. 어?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제 풍천소축. 저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산천대축계가 있어요. 대축계가 있고, 여기 소축계가 있는데, 어, 또 보자고요. 5, 4, 2, 1은 득이 하야 또 사효가, 사효가 하나의 음으로써 득이 그 위치를 차지했어요. 즉, 4는 1, 2, 3, 4할때 짝수인 자리에 음효가 있으니까 득이를 했어요. 특이해서 위, 오양, 소, 열하니 다섯 양의 기뻐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이 다섯 남자들이 다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는 집안으로 얘기했지만, 회사로 보면, 지금 요 위치니까, 어, 학교로 보면은, 전부 다 남자 선생님들인데, 여기는 교감, 교감이 여자 교감인 거지요. 그죠? <웃음> 여자 교감인 거예요. 혼자만 여자인데, 그분이 여자 교감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여기 모든 남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게 바로 사이 이름 득이야야 사효가 하나의 음으로써 그 지위를 얻어서 오양 소열하니 다섯 남자들 다섯 양의 기뻐하는 바가 띠니 득이는 그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위치를 얻었다는 것은 듣. 유손지도야니. 부드럽고 겸손한 도를 얻었다는 것이니. 그러니, 능축 군장지지라. 능히 여러 양들을 축, 모을 수 있는, 모으려는 뜻을 갖게 되더라. 시이 위축야라. 이래서 축이 되게 되더라. 모아지게 되더라. 소축은 위, 이, 소, 축대 하야 소축계, 수축이라는 것은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모아놓는 것이 돼요. 그렇지요? 나무가 하늘을 모아놓는 거가 되고 바람이 하늘을 모아놓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모아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소축 취재 소환이 소축 취재 소환이 쌓아 놓고 모아놓는 바가 작은 것이 되니 소축지사 소는 그 쌓은 바의 일이 작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소는 이는 뭐야 거기에 왜 작은 소자를 썼냐면 음으로 써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부드럽고 아주 유순한 그런 여자가 이막 무시무시한 남자들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단에 이제 단전인데 단에는 전이육 육사 축 재양으로 위 성귀에지의하고 저 단전에 가면은 오로지 육사효로서 육사효가 여러 양들을 모으는 것으로서 괴가 이루어진 의미를 삼았고 불럼이 체안이 위와 아래 손체와 건체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거기 중자라 그 중요한 것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소축계가 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소축계가 무슨 의미인지 잡히실 거예요. 소축은 형하니 소축은 작게 쌓이고 쌓인다 하더라도 형통하는 거잖아요? 10원짜리가 모아져서 이만큼 모아져도 그건 형통한 거잖아요? 밀은 푸르는참이 말이 그렇지요? 밀은 푸르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밀려오면서도 비가 안 오네, 그죠? 그게 미론부르예요. 빽빽하게 밀려오는 구름은 있지만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자아서유울입니다 자자는 붙어자자예요. 내가 서쪽 교회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안 온다지요? 맞습니까, 선생님?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오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궤는 문왕이 사실은 이제 그 폭군 주를 주한테 시달리고 하다가 이제 저 서쪽으로 몸결 몰려났잖아요. 그 서백이라고도 있잖아요그 여기가 바로 요 궤가 소축괴가 문왕이 처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할 때, 아는 문화원을 프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프리책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교라고 할 때, 교 자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룬 부르라는 것은 여기 우는 <웃음> 혜택으로 볼수 있잖아요. 내가 그 많은 능력을 지니고 사람들한테 혜택을 다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곳에 못 있고 내가 참 멀리 서쪽으로부터 서쪽 교회에 있다 이거요. 예 그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는 구름이라는 건 뭐지요? 구름이라는 것은 음양의 기예요. 음기와 양기가 목격에 뭐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기 교이하면, 근데 그 음양의 두 기운이 교합을 해서 화. 이 화하게 되면 잘 섞여지게 되면 즉 상축고이 성우하나니 서로가 쌓기를 견고하게 해서 성우하나니 피를 완성하나니 피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양창이 음화는 순자라야죠 양이 부르면 음이 화답하는 것은 순한 이치예요 그럴 때는 그로 화, 그게 바로 잘 섞여지게 돼서 그때 되면 비가 오는데 여기는 뭐냐면 야 음선 양창이면 음이 앞서고 양이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면 불순이다 이거 응? 양창이 음화는 순인데 여기처럼. 음선이 양창하면 불순이 된다 이거죠. 그러 불순이 되면 불화하게 되는 거고 불화하게 되면 불능성우라 피를 만들지 못한다 이거죠. <놀람> 운지, 축취, 밀이나 그러다보니까 구름이 쌓여지고 모아진 것이 비록 빽빽하기는 하지만 이불성우자는 그러나 피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자, 서교구야라. 서쪽 교회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이다. 동북은 양방이고, 동북쪽은 양방이고, 서남쪽은 음방이라. 그러니 자, 음창구로 음으로부터 불어오기 때문에 불화이, 화하지 못해서 불능성으라 비를 이루지 못하더라. 그게 이제 자연현상으로 풀이한 거고 이인관지하면 사람의 인사로 써 본다면 운기지흥이 구름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은 개, 자, 사원이다. 다사방디서부터 구름이 이렇게 뭉쳐 오는 거잖아요. 거로 운교, 그래서 교자를 썼다는 거지. 교자를 썼고 거사의 연구로 사방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자라. 그래서 나로부터 왔다라고 했다 이거죠. 자는 양을 모아놓고 쌓아 모아놓은 것은 누가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사니 사효가 하는 거예요. 음인 사가 하는 거니 축지지라이 모아놓는 주인이다 이죠 사가. 손은 역삼획괴지명이라. 이런 제이게 이제 처음에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손이 왜 갑자기 손이 나왔지요? 처음에 괴 밑에 바로 손상건하이기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풀이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네. 그러니 손이라는 것은 역삼획괴지명이라. 삼핵괴와 육핵괴가 있잖아요. 즉 소성괴라는 얘기죠. 음. 이름이 도거 이양지 하고 그런데 손괴를 가만히 보면 맨 밑에 음이 있고 위에는 양이 두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이 두양 밑에서 엎드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덕이 위손 위류 그 덕은 손순함이 되고 또 들어가는 거죠. 기어 들어가는 상황인거죠. 그리고 기상이 위풍 이목이라 이럴 때 이제 손이라는 건 뭔지를 자꾸 기억하시면 돼요. 손은 오손풍 우리 그렇게만 그전에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고 풍은 들어간다는 입이 되고 또그 상은 바람이 되고 또그 상은 나무도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소축이라고 했으니까 작을 소자를 푸는 거예요. 소는 음이고 음을 소라고 하고 음소양대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어요. 축은 지지지의라. 이 축이라는 것은 그치게 한다는 의리를 가지고 있다. 소축이라는 것은 작게 그치게 하는 것, 잠시 그치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렇게 표현할수 있는 거죠. 상손하거나야 위는 손이고 아래는 건괘가 되어서 이음 축양하고 그 풀이하면 바로 나오지요 음으로써 양을 그치게 하는 이치가 있고 우 괴유 육사 이름이요 또이 소축괴에는 오직 육사 하나의 음만 있고 상하오양이 위아래로 다섯 양들이, 다섯 양이 개, 위, 소축군. 다 그치게, 그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 위, 소축이요. 그래서 소축이 되었고, 오, 이음, 축양에 또 음으로써 양을 그치게 하는 자리에 는, 개이 불른 거 아니에요. 그 잠시 매어두기는 하지만 굳게 잡지는 못한다 해가죠. 그러니 역위소축제 소지상이요. 그러니 그 그치게 하는 바가 작게 작은 상황이 된다 해가죠. 내건, 위손하며 안으로는 건장한 양이 있고 건괴니까 외손하며 밖으로는 부드럽다라는 손순한다는 손괘가 있죠요네건 외손하며 이호 계양으로 근데 이효하고 오효를 가만히 보면 양효로서 다 중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다 양으로 각거 일비지 중이 용사하니 각기 네 꾀와 외께의 중앙의 위치에서 일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강이 능중기지는 뜻행지상이라. 그러니 강함을 가지고 능히 중도를 가니 그 뜻이 행할 수 있다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점괴가 당득형통이라 마땅히 형통하는 이치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축미극이 시미행으로 그렇지만 이 그치게 하는 것을 아직까지 극도로까지 하지는 못했죠. 미극이니까 그러면서 시미행 시행하는 것이 아직 행하지는 못한 상태가 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름이 쫙 모여만 있지 비는 못 뿌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유미룬푸루자아석유지상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 미우는 음물이요. 되게 빽빽하게 물려오는그 구름은 음물이고 석유는 음방이에요. 서쪽 교회라는 것은 음방이라 이거예요. 아자는 문왕 자아야라 여기 나 아자 나라는 사람은 문왕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 문왕이 연역어 유리하니 문왕이 유리라는 게옥 감옥 이름이에요.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서 연역 주역을 풀어내고 있어요. 풀어내고 있으니 시 기주 위 서방이. 시주, 기주를 이렇게 바라볼 때 서쪽 방향이 된다, 이거, 기주가. 기주는 그 당시에 폭군주가 있던 곳일 거예요.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기주는 바로 유, 여기 유리옥이 있던 그 곳이지. 그러니 정소축지시하라. 그때가 바로 소축의 때가 되더라, 이거죠. 서자, 듣지면, 점을 친 사람이 이 괴를 얻게 되면, 점, 역, 역이 상운이라. 그 점괴 또한 그 상과 같이 일거다. 거기 601쪽에 사수정시와 한 줄을 찾아보세요. 있어요? 601쪽에 사수정시한 줄을 찾아보세요.